반갑습니다, 피터 쌤입니다. 이번 레슨에서는 나라라 병아리 신해철 작곡의 나라라 병아리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c 장조이고요 4분의 4박자, 보통 빠르게 노래입니다. c 장조에 나오는 주요 사마음인 C 코드, F 코드, G 코드 그리고 부사마음인 D 마이너, E 마이너, A 마이너 네 이렇게 나오는 노래고요. 특별히 이거 말고 다른 코드는 나오지 않아요 음, 94년 노래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음 일단 C코드 곡이 어, 선택의 제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, 이 곡으로 한번 골라 봤습니다 원곡을 들어보시면 기타 반주로 나와요 근데 피아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<목소리> 이런 식의 전주가 나오고 어, 노래 중간에도 이런 식의 반주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은 코드로 왼손은 베이스로 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어, 이런 코드 진행이 좀 흔치가 않아요 C코드 다음에 Dm, Em, F, G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음, 전주는 생략하고요 기본 위치로 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두손 위에서 노래 부르며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여기까지 볼게요 계속 반복이 되죠 C, Dm, Em, F, G F, G는 한 박자씩 나오네요 나머지 C, Dm, e m 는두 박자씩 그러니까 두번 치게 되겠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어 저는 뭐 그닥 아름답지 않게 들려서요 이렇게 한번 쳐볼 거예요 C를 전위를 했어요 아, 오른손만 전위를 했네요 이렇게 Dm, Em, F, G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치는 것이 노래하기에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두손 위에서 노래 네, 이렇게 돼요. 기본 위치로 했을 때와 오른손에 치는 어, 위치를 바꿨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죠? 네, 그 다음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.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느낌.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. 서서. 네 여기 좀 특이한 코드 진행은 이런 거죠. D 마이너, E 마이너, F, G. 베이스가 레, 미, 파, 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진행이 좀 특이하네요. 어 멋지네요 이거. 딴, 딴, 딴, 딴. 이거를 E 마이너 대신에 C를 전위한 걸 써도 괜찮은데. 이런 어, 것도 괜찮죠. 예. 이렇습니다. 어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소절이라고 해야 될까? 여기 보기 전에 처음에 나왔던 C, D 마이너, E 마이너, F, G 할때 기타로 쳤을 때 리듬이 조금 달라요. 코드가 그두 개의 차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내가 아주 작을 때 이게 처음에 했던 그대로 박자대로 정박에만 떨어지는 거고요. 살짝 변박이 일어나요. 어디서?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예, F 코드를 반박자 땡겨왔어요 제가 어, 원곡을 들었을 때 기타 선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쳐봤어요 이 느낌도 괜찮죠 내두손 위에서 노래 부르 작은 방 가득 채워 이런 느낌 계속 가볼게요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느낌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느껴졌었어 이제 후렴으로 연결됩니다 Goodbye. 하늘을 날고 있을까? 일절이 끝날 때는 뭔가 이렇게 으뜸마으로안 끝나고요. 그냥. G코드 5도 화음 즉 델림화음으로 반종지의 형태로 어, 마치고 있어요 네, 그리고 중간에 간주가 나오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죠 네 후렴 부분 보면은 아주 익숙한 코드 진행이 나와요 1도에서 베이스 전위에서 5도 화음으로 가고 6도 화음으로 가고 다시 1도 화음 전위 이렇게 요거를 3도 함으로 쓰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건 안 어울리겠네요 왜냐면은 선율이 미도기 때문에 도가 들어가는 게 좋죠 네그 다음에 F가 4도 함이 나오고요 보통 C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김에 계속 내려가는데 이 곡에서는 4도 함 다음에 6도 함으로 꺾네요 그래서 약간 단추 느낌 나죠 그 다음에 2도 나왔다가 5도 나오고 이 아주 익숙한 진행 네 편안하고도 노래하기도 좋고 요 여기서 육도로 트는게 살짝 특이하긴 해요 그 다음에 아, 두 번째 소절에 나왔었던 빰빵빵빵 요거 네네 네, 이렇습니다 어, 이렇게 치는게 4비트 반주가 노래하기에 참 좋아요 이 곡뿐만이 아니라 다른 곡들도 이런 식으로 쳐나가면 될것 같아요 꼭이곡 어, 이 곡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곡들도 다뤄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. 특이한 점은 빰빰빰 이렇게 아, 마지막 세 번째 박자 F 코드를 딱 땡겨온다는 라거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내가 아주 작을 때 빰빰 이런 식으로요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두손 위에서 노래 부르며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느낌. 네 오늘은 나라라 병아리 네, 굿바이 알리 한번 배워봤어요 아직 처음이라 레슨을 잘 못해요 <웃음> 이해해 주시고요 점점 나아지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곡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